붉은 희메길 음, 뭐, 이건 너, 약간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어? 약간 정치적 성향이냐 아아 희메길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메길입니다 아, 오늘은 고스트 선수랑 피터 선수랑 아, 오늘 희메길 닉네임 정하기 한번 촬영하러 아, 이렇게 왔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파트너 스트리머가 됐으니까 느낌 있는 것도 좀 바꿀까 해가지고 아. 제가 오는 길에 이제 인스타에서 추천을 좀 받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한 번씩 읽어드릴 거예요 네, 괜찮은지 나쁜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우리 또 셋이서 한번 만들어도 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계란 없이 티모 팔팔 끓이요 <웃음> 계란을, 계란 넣는 걸 싫어하신다고. 아그니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케바키가 아. 있어요. 제가 너구리에 좀 진심이어서. 음, 어. 그럼 다른 라면은 진심이 아니지 아니 아니요. 계란은. 아 계란은. 아. 아니 다 진심이죠. <웃음>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다진심이요 자객이야? <웃음> 아, <웃음> 어? <다 계획이야? 웃음> 어? 아니자기이에요 <다> <웃음> 제가 이거를 농심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은 적이 있어요. 너구리에 계란을 넣는 게 맞냐? 안 넣는 게 맞냐? 아, 네, 네. 어, 어 근데 이제. 안 넣는 것도 괜찮지만 네. 또 이제 우리 김봉 작가님이 만들었던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볼 수라는 아 제가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아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계란없이 네. 티모 88 끓여. 네,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아좀 잔인해요? 네. 티모는 좀... 농심 오브 더 스트렝스. 프로게이머들도 다 이제 앞에 농심 붙이고 네. 뒤에 이제 닉네임 붙이는 식으로 다잘공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닉네임을 제가 농심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이미 먹어놓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농심 고스트를 못 해가지고 농고, 심세트 이렇게요아아네아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제가 이제 마오카이 원툴이니까 네. 약간 레드포스의 빨간색깔 아, 빨간맛 묘목. 어... 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왜냐면 마오카이하시니까 네. 오케이 이거 이것도 킵. 서포 안 주면 던지. 이런 거는 좀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헛박이니까 그리고 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있어요? 그러면 이 입이... 위. 이위 있어. 너무 입. 흔한 저런 닉네임이 그렇죠? 이위다 있어요. 세계 수익길 오. 오 근데 맞아요. 이제, 이거의 부작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마오카이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라서 아 너무 마오카이 한정이다. 음. 근데, 샘부폭을 늘리는 건 좀, 진짜, 아직도 한참 낮은 얘기인것 같아서. 음. 어 그럼 뭐, 이거 쓰시다 나중에 이거? 또 바꾸시면 되니까요 그죠? 어. 제가 파란 농사 엄청 많이 먹어거든요두번 어. 정도 바꿀 수 있어요. 음. 아니, 저는, <웃음> 피터 선수 닉네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요? 뭐, 아, 진짜요? 아, 농심라면 다내 거. 아, 농심라면 다 거. 처음 보고서, 뭔가, 너무 귀엽게 다잘 어울려서 제가 그 닉네임으로 이곳을 취직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 아, 아, 아 와서 만든 게 아니고? 아 그래? 붉은 힘의 길이거는 음, 약간 좀위험할수 있겠네요 어? 약간 정치적 성향이에요 아아 아여거여거 여보 <웃음> 이거 날려줘 어, <웃음> 여보 이거 안 되겠다 <웃음> 이 파머스 워크라는 게 네, 닉네임이 네. 맞는데 혹시 파머스 워크 고수님 운동하시잖아요 네 파모스 워크 운동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래. 파모스 워크가 문구들이 네. 뭐 무거운 걸 네. 들고 가거나 네. 농사님 때 네. 수레를 미거나 네. 이런 거를 그걸 네. 파모스 워크로 하거든 네. 뭔가 마오카이랑 느낌도 비슷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파모스 워크요? 네. 그냥 양손으로 캐틀벨 같은 걸 들고 네. 걷는 거예요 아 네, 무게를 들고 네. 다음에 저랑 같이 혹시 생각한 거 있으시다고 아까 하셨는데 네. 혹시 어떤 거생각하셨는지 우리 피터 선수부터 저는 사실 옆에서 이제 호흡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웃음> 생각을 안 해왔는데 이제 급하게 아, 아, 네, 제 닉네임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니까. 음. 이제 마오카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묘목을 던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열받으면 라면 던지. 아 열받으면 라면 던지? 네. 뭐 열받으면 어... 과자 던짐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농심걸 던지면 그러니까 열받으면 농심 던짐 이러면 안 되잖아. <웃음> 어. 농심걸 던지면 어떻게 먹어야지. 아니 마오카이 원챔미시니까 묘목을 던져야 되니까. 아 근데 농심이 만약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면 은 음. 운동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3대 몇 하고 마오카이 이제 이런거 아 3대면 마오카이? 예, 예. 좀 트롤 하시는 분들을 더 싫어하세요? 아니면 좀 약간 욕설 이런거 하시는 분들을 더 싫어하세요? 아 근데 욕설이 트롤 아닌가요? 어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게임 내적으로 트롤 하는거랑 아. 욕을 하는거랑 아. 둘다 트롤이긴 한데 제가 멘탈이 굉장히 이 채팅에 네. 많이 약해요 그리고 제가 채팅을 킨지 지금 한달이 안됐어요 어. 여태까지 계속 채팅 끄고 하다가 어. 어 그럼 이제 욕하면 반으로 접음 이제 음. 이런거 다 켜요 약간. 아 욕하면 접어버림. 네, 욕하면 어. 농심의 길, 뭐 농심 힘의 길, 이런 것들. 음. 뭐. 처음에 우리 이제 농심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됐다고 이렇게 올렸을 때, 네. 이제 농심, 요거의 네. 마지막 스펠링에 네. 되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 농심이 아, 되게, 네. 어, 되게 잘 어울리고 좋다고. 아, 그래서 농심의 길. 네,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서. 아, <웃음> S가 아, 괜찮아, S가 괜찮아. 처리로. 괜찮아요. 저도 뭐 그렇게 딥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아. 하나를 아예 픽스를 딱 하고 가고 싶은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네. 고르까 하거든요. 네. 1번이? 동심의병이 2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버번이 6번이? 5번이? 6번이? 버번이 6번이? 5번이? 6번이? 6번이? 6번이? 6에이 6번이? 6번이? 6번이? 고번이 6번이? 6번이? 거번이 6번이? 6번이? 6번이? 6번이? 6번이? 6이 찍으라는 그 줄알이에요이이번이번전이 아, 2번. 전번번이번 2번. 2번. 2번. 어, 네. 네. 네. 2번. 2번. 2번. 은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이 2번. 2번. 2번. 2는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제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습 2번. 2번. 2은 2번. 2이 2번. 2번. 시번 2번. 2번. 2번. 2번. 2번. 2번.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